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아 이거 무섭네 무서운데 그래도 튼튼해 보여 어. 오! 잠깐만! 잠깐만! 부딪힘 주의래 뭘 부딪혀? 아 이봐 이봐 이봐 우리가 케이블카 타면서 너무 좋았는데 응. 여기 분위기에 맞는 노래는 또 따로 있어 자, 우리가 잡은, 병진, 안는다 <웃음>